집으로 돌아온 주용 씨 오늘도 뭔가를 잔뜩 사왔습니다 보기보다 무력이 많은 주용 씨입니다 와... 이거 버어야겠는데 아, 어디다 버려야 돼? 아이씨. 아, 씨아 몰라. 사랑을 했다 우리 주영 씨가 만나. 신났군요. 됐다, 사랑했다. 아, 누 누구세요? 아니, 젊은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에? 아, 이게 젊은 사람이 괜히 억게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왜 여기 있지? 기분이 좋지 않은 조용 씨입니다.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잠깐 주용씨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녹색소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녹색소비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여 쓰레기를 예방하고 구매한 물건은 최대한 아껴 쓰고 꼭 버려야 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배출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무분별한 소비로 쓰레기를 늘리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저감 제품 친환경 제품을 사는 소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최소로 줄이고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재활용이 될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은 생선 뼈, 닭 뼈와 같은 딱딱한 물질은 일반 쓰레기로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경류와 일반 유리잔도 이물질을 제거하여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의 노력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